안녕하세요. 어, 저번에 이어서 어, 영상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데이터를 좀 보고 어, 실제로 이미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 폴드를 어떻게 또 나눌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또 효율적으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어, 얘기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앞서서 다양한 어, 노트북들이 공유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 어, 넘어가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어, 정말 많은, 어, 그, 노트북들이 만들어졌고, 사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뭐, 좋아요가 많은 것을 눌러셔서, 들어가셔서 보셔도, 충분히, 어, 공부가 되고요. 이번 대회 같은 경우는, 다양한 어그멘테이션 기법, 뭐, 그리드 마스크나, 어, 컴믹스, 뭐, 뭐, 어그믹스, 이런 여러, 어, 여러 기법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써 보시고 음, 하면 될것 같고요. 코드 같은 거는 어, 그냥 넣으면 되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어그멘테이션할때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다시 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미지 대회 같은 경우에 디스커션들 보면 항상 어, 이런 베스트 싱글 모델스가 있어요. 이런 거꼭 들어가죠. 여러분 계속 쭉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어, 뭐이상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 50등인데 어, c n s 는 50을 사용했는데 어, 이미지 사이즈는 이렇게 120, 128, 2 8 3을 썼다. 그 다음에 어그멘테이션은 컴픽스와 어, 커다울스 썼다. 어 이건 또 뭐냐? 그래서 뭐 에폭은 110에폭을 했다. c v 스코는 0.9896이며 리더보드는 0.9824다. 이런 걸 보면서 아, 각을 좀 보는 겁니다. 각을 좀 보면서 어, 쭉 진행하시면 되고 어 이런 지금 4등입니다. 4등 보니까 어, 23일 전에 c 레슨는 53위 4D를 했고 인포 이거는 또원 채널로 했네요. 어, 그래서 뭐 에폭스는 안을 줬고 열심히 했다. 이런 간단정보들 흘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다 종합해서 아이 어, 정도면 이렇게 어느 정도 할수 있겠다. 이렇게 가을 보시면서 어, 대회를 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현재 리더 보드를 보게 되면 어, 1등이 키퀴챈하 라는 사람이고요. 어, 압도적으로 조금 점수가 높은 걸 봐서 아마 1등을 할것 같아요. 끝나서 1등 할것 같은데 이친 거의 한달 전부터 이 스코어라서 그냥 21등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요. 나는 자기는 이제 1등 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딜을 이어 우리 1등님께서 어, 어, 한국분 어, 2등을 하고 계시고요. 어, 한국분이 이번 대회 좀 많이 잘하고 계셔요. 5등에도 어, 계시고 어, 여기 보면 이분도 이게 헬로우 멋시게 했던 것 같은데 근데 한국 분이시더라고요 어, 재밌습니다 음, 네그렇고뭐 저는 현재 17등 팀으로 하고 있고요 외국 분입니다 아, 외국 분이랑 하는 거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한번 제대로 어, 코드를 짜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보통 저는 어, 이렇게 소스 어, 폴더와 인풋 폴더를 만들어서 소스 어, 폴더에 코드를 쭉 넣고 인풋 어, 폴더에 이렇게 인풋을 넣어주고 이렇게 진행하는 걸 항상 그대로 합니다. 소스에서 한번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영상을 찍을 때는 제가 앞으로 한 주피터 노트북만 아마 쓸 겁니다. 사실 어, 요새 VS 코드를 쓰면서 개발도 하긴 하는데 어, 사실 영상을 찍을 때는 바로바로 좀볼수 있도록 v, 어, 주피터 노트북 하는 게좀더 편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사실, 어, vs 코드로 개발하는 가끔씩 더 편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영상을 찍을 때는 일단 이걸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챕터 1, 챕터 1, 뭐, 데이터, 입니다. 자, 우리의 영원한 친구, 판다스, ssmp, 폴트, 맥 라이브, 파이프라 OS. 자, 그 다음에, 어, 데이터 dir이라는 변수를 만들 것입니다. 이런 이제 변수들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어, 디렉토리 명을 변수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좀 작업하기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레인 데이터가, 트레인 보시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트레인, 어, 뭐, 파르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트레인 파르케 파일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어, 이거를 일단 다 불러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 그냥 간단하게 어, F-spring 이용하고, 어, 그 다음에, 어, form을 이용해서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for FID, FID in range 4를 하면, 파이스트레인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한번 우리가 쭉 보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 트레인 제로를 읽어봅시다 리드팔다스에 리드파르케 라는게 있어요 그래서 파어케 파일은 판다스로도 읽을 수 있고 근데 이거를 그 쓰려면 아마 이걸 설치 안했으면 에러가 들거예요 파일 에러로 가고 있는데 그냥 이거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하시면 이렇게 파어케 파일을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읽으려면 파일임이 필요하죠 때는 os pass join data dir 그리고 어 파일 스트링 읽하면 f라는 스프링 이렇게 나오. 스트링 이렇게 나오죠? 이걸로 읽으면 됩니다. 읽을 때 조금 걸려. 자, 트레인 제로를 모양을 보시게 될 건데 이거 됐다. 보시면 자, 총 어, 지금 프 트윈 젤좀 쉐이프라면 5만 개 정도고 컬럼이 엄청 많은데 이 컬럼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그 사진이라고 했잖아요 그레이 스케일의 사진인데 137의 헬스랑그 다음에 160 160아 236에 아그 어, 와이드스를 가진 이미지이기 때문에 어, 32,332고 3트랜 이미, 아이, 이미지 아이를 제거하면 딱그 길이가 나오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한 줄이 한 샘플이 이제 이미지를 제이 뜻하고 이137 곱박이 236 이미지를 그냥 쭉풀 거예요. 그냥 쭉일렬로 나열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지를 보려고 하면 이것을 다시 어, 이 형태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해봅시다. 이미지는, 이제, 뭐, 트레인 제로, 로케이션에, IDX에, 어, 뭐, 1. 이렇게 하면, 이제, 어, 트레인 이미지, 아, 이미지 ID 빼고, 나머지 컬럼 값을 다 들고 오는 거죠. 밸류스를 가져온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S 타입은 m new intro입니다. 어, 이제 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어, 0에서 255 값을 픽셀 값을 가시거든요 그래서 어, 이거 항상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더뭐 용량이 크게 먹는 어, 뭐 데이터 타입을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꼭 이걸로 하시면 마주주 어,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시면 이제 됐고 이제 이미지를 읽어 왔고 여기서 우리가 리쉐이프를 해주면 됩니다 137, 236 하면 이런 게 나오죠 그럼 어, 데이터 뮤인트 8이고 그 다음에 130, 236의 이미지를 얻게 되는데 어, 이걸 한번 봅시다.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이미지 r e s h a p e 1 3 0 236 하고 어, 하면 바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거를 우리가 흑백 이미지 스케일로 보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보시게 되면 어, 우리가 어, 흑백 이미지를 볼 수가 있고 어, 지금 엠네스트란 반전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mnest 같은 이미지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가 그 이러한 그 이미지 대의를 할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사진을 계속 봐야 합니다. 자 사진을 이렇게 쭉 보면서 뭘 얻어야 되겠습니까? 뭘 얻어야 될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이 대충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아 이렇게 생겼구나 이미지들이 네 생각보다 이게 사진이 좀 가로로 길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어 뭐랄까요 나름 뭐랄까 어디 쏠린게 아니는 나름 중심을 들고 그러니까 중간을 들고 좀 적혀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물론 가끔씩 이게 좀 쏠려 있는 걸볼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어 사진의 퀄리티가 괜찮다 라는 것을 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크기에 비해 가끔씩 작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네뭐그 정도는 뭐 모델이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거고 자 이렇게 쭉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 이제 인사이트를 얻어야 합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아, 어떤 어그멘테이션을 해볼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그멘테이션을 하면 또 여러분들이 실제로 또다 봐야 합니다 그냥 안 보고 냈다 하시면 어, 별로 안 좋습니다 직접 다 보면서 인사이트를 얻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그러면 어, 중요한 폴드를 만드는 것을 이제 진행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좀 시간이 지나서 다음 영상에서 어,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